내가 팁을 하나 줄게. 참, 그리고 내 잊어버릴 뻔했는데. 안녕 독튜뷰 오랜만에 또 작업실로 들어왔는데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이제 또 대시보드 관리는 좀 무관심하고 대충 먼지나 털어내고 또 그냥 타올로 대충 닦고 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오늘은 대시보드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를 한번 촬영해 보려고 그래 이 대시보드를 부르는 호칭도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이제 근데 재밌는 거 하나는 뭐냐면 정비업체를 이렇게 방문을 해도 그런 말을 아직도 많이 쓰는 업체들이 있더라고 요 뭐, 다시방, 메다방. 이건 솔직히 좀 잘못된 표현이야. 그러니까, 어원을 따져보니까 이게 일본 시대의 잔재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 대부분 이제 우리나라는 계기판, 어 영어로 하게 되면 이제 대시보드. 이런 식으로 표현들을 하지. 국가마다, 이제 나라마다 표현하는 방식이 조금씩 차이가 있더라고. 미국은 이제 파이어월, 엔진의 열을 막아준다, 뭐 이런 뜻이고 또 영국 같은 경우에는 대시 패널, 벌크 헤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호칭이 되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관리 방법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은 방법인지를 갖다가 오늘 좀 알아봐야 되는데 그 대시보드 위쪽은 대부분 그 표면적이 좀 넓기 때문에 먼지가 이제 많이 쌓인다고 또 먼지가 운전자나 탑승자한테 호흡기로 또 들어오게 되면 호흡기 질환도 알러지도 유발될 수 있고 또 이게 전면부에 있다 보니까 직사광선에 바로 그냥 노출이 된단 말이지 대시보드에서 열도 많이 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자외선이 그대로 들어와서 대시보드의 색상도 뿌옇게 또 심한 경우는 어떤 차들을 보면 하얗게 어떤 경우는 또 대시보드가 녹아 갖고 끈적끈적한 차들도 있고 이렇게 열을 많이 받는 부위이기 때문에 또한 가지 방법으로 이제 대시보드를 보호해주는 방법이 또 있는데 요런 이제 대시보드 커버야 요게 내가 차가 생기고 나니까 우리 직원 아 이름이 동희라고 이놈이 나한테 선물을 했어 이거 한번 써보시라고 요런 대시보드 커버를 대시보드 위에다가 이렇게 커버를 해주면 자외선 또 뜨거운 열기로부터 대시보드를 보호해줄 수가 있는 한 방편이기도 하지 이제 본격적으로 대시보드 어떻게 관리해야 좋을지를 갖다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줄게 동튜브 한번 따로와봐 대시보드 관리하는 방법은 그렇게 뭐 까다롭거나 복잡한 게 아니야 단순한 작업이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는 알고 있어야 될것 같아서 차안으로 일단 들어왔어 동티브 처음 시작은 먼지가 이제 많이 쌓여 있을 수 있으니까 에어건으로 하면 좋은데 어차피 있는 거니까 내가 활용을 저번에 촬영할 때도 이거 한번 활용을 했었는데 야외에서 먼지 제거 스프레이 간단해 보면 측면에 가서 요거 이제 빨대 같은 게 껴져 있고 여기 이제 노즐 있는 데다가 이렇게 껴주고 부위에다가 잘 흔들어서 하면 에어가 나온다고 해요 이렇게 구석구석 먼지가 쌓일 수 있는 부분에다가 충분히 뿌려주면 돼 이렇게 이제 에어건이 없거나 그러면 먼지 제거하기가 좀 불편하면 이제 브러쉬 같은 게 만약 차에 있다고 그러면 브러쉬로 이제 살살 구석구석도 이것도 브러쉬를 이용해서 털어내면 돼.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그대로야. 이렇게 해, 해주고. 응? 다음에 이제 이런 타올을 하나 준비해서. 내가 쓰는 약품은 여기 내가 일부러 써놨는데 소분통에 이렇게 나눠서 또 쓰는데. 올 시즌 드레싱이라고 내과에서 나온 플라스틱. 고무 보호제 이런 걸 이제 사용하더라도 대시보드 위에다 이렇게 직접 분사하지 말고 왜그러냐면 유리 같은 데 묻으면 또 유리가 손상될 수도 있고 유리 표면이 또 지저분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드레싱 이런 케미컬들은 타월에다 뿌려서 이렇게 뿌려서 살짝 적셔준 다음에 위에부터 살짝 닦아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코팅도 되고 이런 또 케미칼들은 또 어떤 그 기능들이 있냐면 케미칼 자체에 자외선을 차단해 주는 효과가 있는 제품들이 있어 그래서 그런 기능도 있기 때문에 잘 펴발라 주면 대시보드가 그 보호되는데 기여를 하겠지 이렇게 대시보드 위를 살살 닦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공조기 센터페시아 있는 쪽에 이쪽에도 이제 소재들이 플라스틱들이 많단 말이야 또. 이런 핸들 부분에도 플라스틱이 많이 있단 말이야. 이런 데도 살살 발라서 여기도 뭐 사실 핸들 부분도 대시보드와 뭐 가깝기 때문에 그 햇빛에 많이 노출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겠지. 이 플라스틱과 이런 부분 관련된 부분들은 이렇게 발라주면 돼. 이런 식으로 이제 관리를 해주면 충분히 깨끗하게 관리도 되고 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호흡기나 질환도 예방을 할 수가 있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 동태뷰도 그러니까 먼지 들이마시지 말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서 타이면 먼지가 없도록 잘 관리를 하고 아! 내가 팁을 하나 줄게 참! 그리고 내이저어버릴 뻔했는데 이렇게 이제 전용 드레싱제가 없다 그러면 은 사실 먼지라는 게 정전기에 의해서 많이 달라붙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만약 이런 게 없으면 집에서 쓰는 저 헤어린스 있지? 헤어린스를 물하고 린스를 그러니까 물 100, 린스 1이 정도의 비율로 해가지고 잘 희석을 해서 흔들어서 이런 케미컬 대신에 써도 충분히 대체해서 쓸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방법을 해 봐도 좋을 것 같아 오늘은 뭐 간단한 영상이었지만 말이 너무 많이, 많이 길어졌는데 유익한 정보가 됐을 것 같아 오늘도 수고했다 동티브